10년을 함께한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우정이란 게 항상 같을 순 없는 건지 서로 섭섭한 일들이 겹치면서 둘은 서로의 우정을 의심하게 됐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기까지 공부를 하던 두 친구는 날이 어두워지자 집에 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그날따라 한 친구가 큰 고민에 잠겨있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친구에게 고민이냐고 물어봤지만 그 친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그렇게 둘은 말없이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. 하지만 한 친구에겐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집안 사정 때문에 등록금 걱정을 하던 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것 때문이었습니다. 네 친구를 죽여라. 그러면 네 통장으로 학비를 보내주지. 말도 안 되는 전화라고 생각했지만 그만큼 돈이 필요했던 친구는 다음날 고민 끝에 밤늦게 친구를 실험실로 불렀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, 결국 친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친구 손에 봉투가 쥐어진 걸 뒤늦게 발견했죠. 봉투 안엔 백만 원이 조금 넘는 돈과 편지가 있었습니다. 친구야, 너 요즘 고민 많지? 등록금 그까짓금 뭐, 내가 조금 보태줄게 자식, 너 힘든 모습 안 보고 웃는 모습 좀 보고 싶다 아, 그리고 며칠 전에 너 전화 받았지? 그거 내가 좀 장난 좀 쳤다 너 혹시 그 전화 받고 고민하고 그런 거 아니지, 어? 이것 때문에 미안해 하지 말고 힘내. 미네 옆에서 항상 내가 도와줄게. 기운 내라.